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 b t 논리나잇 이 5, 6, 7, 8 논리논리논리 아왜안 하냐 <웃음> <웃음> 논리논리논리나잇 열렸는자 논리,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3회 s b t 논리나잇을 진행을 맡은 전원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자 s p t 논리나이슨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주하게 되는 수많은 난제들 그 난제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토론을 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목소리> 어, 저희가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전하시네요 정말 야, 시즌 3 내내 텐션 없고 좋아요 네. 아, 아 정말 그대로 일정한 유지. 을 한결같고 좋네요 네. 시즌 3가 된 만큼 딱세 명에게 소감을 들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시즌 3가... 어 잠깐만요 호시 씨 얘기하라고 안 했는데? <목소리> <웃음> 조슈아 씨 얘기해주세요 얘기할마음이 일도 어, 없었는데 지금 오늘 얘기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시킬 거예요 오케이 a y Okay. s 가 이렇게 시즌 3까지 온다는 거죠 아조 조슈아 씨? s 얘기하 o n 3가 좀 난. s e a 3까지 왔는데 정말 반응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웃음> 뜻 깊은 만큼 열심히 <웃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 a s o n 3. s e s o n 3. s 어, 네, 말을 안할 사람만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말을 많이 하신각이거든요 아 우리 번논니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보신 버논의 모습과는 상관 다를 겁니다 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아, 요즘 번논니가 예능을 많이 보더라고요 집에서 번논니가 저번 시즌에는 거의 없는 사람 정도였어서 있었어요. <웃음> 있었는데 <웃음> 없었어요. 사람은 없으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도 저희 구인 세운 에 잠깐만요. <웃음> 왜얘기하요할 수만 시는 거죠? 거죠? <웃음>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시 씨. 네? <웃음> 아, 이렇게 스리를 슬슬히... <웃음> 말렸지? <웃음> 하게 될지 몰랐는 데 제가 정이 좀... 자켓이 빨래가 좀들됐나봐요아 그니까요. 그옆 친구들이랑 저만좀 부러워. 누리끼리예요. 평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웃음> 네. 제가 또 이번에는 토론 주제를 미리 공개했죠. <웃음> 네.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공개하고 댓글로 다양한 분들의 논리를 받아봤는데요. 일단 네.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댓글 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참신한 논리를 어, 보내주셨어요 만탄몸? 네 그중 몇 가지를 추려서 각 팀에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케이오키아자 네. <웃음> 그리고 이번 시즌3에는 변경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네? 팀을 먼저 정한 다음에 각 빌로 각 별, 팀별로 주제를 뽑아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각 빌로네 네. <웃음> 이번에는 각 주제별로 예. 팀을 정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아 주제마다 자, 팀이 시즌 계속 시즌 바뀌는, 바뀌는, 바뀌는 거군요 주제마다 팀이 바뀌어요 아시즌3에서 조금의 변화를 주는 네. 느낌이네요 왜냐면 일단 슈트부터가좀 변화가 있었네요 슈트요롤리나이3 슈트요? 슈트요? 슈트요? 슈트요? 슈트 기대돼요 슈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잉 세븐틴의 네. 어, 정말 세 번째 그 시리즈까지 갔던 게 이제 지금 돌라이 돌라이랑 지금 롤리나이시요이두 네. 개가 과연 내년에도 어떻게 누가 먼저 살아가 그러니까 이 3를 그게 아니,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부승관의 정승기 는 아직까지 살아남 남랐다는건 그거 한 타이였어 음. 자 주제별로 팀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팝콘이 진리인가 아진리인가 네. 진리냐고? MC님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진 리인가 진리 그러니까 어떤 게 짱인 건가 이거잖아요 고소한 맛대 캐러멜 맛 오리지널 없나요? 자 거수로 팀을 <웃음> 정해볼까요? 그러니까 <웃음> 시즌 네. 3 정도 되시면 조금 네. 노련할 만도 한데 근데 약간 많이 실력이 주셨는데? <웃음> 오히려 톡 때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행 능력이 원우 님도 굉장히 그.. 원우 님도? 부담을 좀 가지시는 원우님. 것 같더라고요 아 전혀 안 가지는데요? 네? 안가지신다면 축하드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거수로 팀을 분배할 텐데요 뭐 이렇게 정석을 하자면 뭐.. 할수 없잖아? 어, <웃음> <어디에 웃음> <수 있으면> <웃음> 자고수한맛 하나 둘셋 아, 야 캐러멜이 이렇게 많다고? 고소한 맛이야 <웃음> 집중할.. 저 친구 집중 안 해, 저거 이 친구는 어? 지금 호시 씨 다른 세상에 있어요, 지금 혼시 웃고 막 호시 씨만 여기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네, 아, 어, 그어될거 같고요 팝콘은 캐러멜이지 무슨 고소하기가 그렇지너 고소한 맛이야? 나 고소한 맛이지 캐러멜로 바꾸겠습니다 <웃음> 자, 사회자의 재량으로 조슈아 민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과연 이 바꿈이 어떤 <웃음> 결과를 초래할지 내가 이거지 제작진의 그 입장에서는 원래 의견이 이것이었으나 MC의 재량으로 바뀌었을 때 나, 나는 저걸 좋아하지만 여기서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을 아. 재미로 뽑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과연 어떻게 이 둘이 살릴, <웃음> 살릴 것인가 <웃음> 두 번째 주제 팀을 정해볼게요 화성으로의 이주가 시작됐다 당신의 선택은? 자 1번 지구에 남아야 한다 2번 화성에 가야 한다 아 화성 일론 단 1년에 1억 명씩 화성으로 이주함. 지구에 남아야 한다? 손들어 주세요. 오, 야, 밸런, 생각보다 밸런스가 잘 맞는데? 오늘 약간 박진감 있어요? 넘칠 것 같은데? 주제 <웃음> <진짜> 좋네? <웃음> 자, 세 번째 주제. 타임머신을 개발한다면? 자, 첫 번째. 과거로 갔다 올수 있는 타임머신. 두 번째, 미래로 갔다 올수 있는 타임머신 아, 아, 이거는 이 진짜, 이거는 진짜 올수 있어요. 별 다섯 개다, 이거 진짜 아, 자, 둘다올수 있습니다, 갔다가 갇힐 아. 수도 있나요, 거기 혹시? 뭐, 어떤 영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웃음> <건가요>? 메르셔스 <맨 웃음> 집에 가서 보시고요 과거로 갔다 올수 있는 타임머신 손들어 보겠습니다 아, 무조건 과거 아닌가요? 난 과거 왜 과거야? 나 무조건. 궁금해 왜 과거야? 나는 아, 네. 와이디 필요해서있 6개월만 필요해, 6개월만 줘나 테슬라, 나 몰라니까 형, 지금 되게 트로트 잘 부를 것 같아요, 지금 자 네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죠? 네, 마지막 주제. 신께서 초능력을 내려주신다면. 어, 초능력.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오는 능력. 네? 오, 별로 안 갖고 싶은데. 자, 두 번째. 최악인데? 엉덩이에서 불이 나오는 능력. 와. 뭐, 뭐, 뭐라고? 야, 저 사실 이거를 그 투표를 하는 걸 봤어요, 캐럿들한테. 봤어. 그래서, 봤어. 그래서 이게 아, 이건지 모르고. 아니,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걸특적로 하지 <목소리> 아니, 언제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나무서워 갑자기. 야, 뭐, 겨드랑이에서 물나온다고 뭐. 나도, 나도 아, 이거. 이게 그 이거였구나. 그이 초능력은, 그러니까 네.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조절을 못 하는 거요 아니요,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네. 그, 겨, 겨물이 혹시. <목소리> 네. 물이죠 겨... 땀이 아니야 물이에요 물 이거는 약간 이거는 아 목말라 아우 <웃음> 그냥 잠깐만 이따가 은지 씨 그건 나중에 펼쳐주세요 나중에 나... 아 미리 하지 마요 아, 일단 팀부터 정하죠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오는 능력 손들어 보세요 자, 잠시만 잠시만 뭐라고 뭐라고 이거는 무을무흔되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난 아, 겨드랑이 어나왜 이렇게 겨드랑이 좋아 아. 자 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여기서 눈치 아, 게임으로 딱 6명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둘? 둘둘 둘. 둘, 둘 탈락. 아, 엉덩이라고? 아, 골치 아픈데. <웃음>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볼까요? 오케이, 갑시다.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웃음> 있는 게 아니다. <웃음> SVT 논리 나이, 지금 시작합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요리다, 요리다, 요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볼 텐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진행방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론은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토론이 시작되면 각 팀은 돌아가면서 논리를 하나씩 펼치게 됩니다 예. 상대 팀에서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며 반박의 반박 또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3에서는 몇 가지 추가된 룰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넓은 지식과 확장된 사고를 통해 적절한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각 팀의 맥북 한 대, 아이패드 한 대씩 지급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두 번째, 만약 논리나잇의 취지에 벗어나는 매우 부적절한 논리를 펼칠 시 그리고 너무 말이 되는 논리를 펼칠 시 해당 멤버의 뇌 활성화를 위해 MC의 재량으로 고3차 한 잔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팝콘이 진리인가 고소한 맛대 캐러멜 맛 시청자분들 기준 오른편이 캐러멜 팀이고 왼편이 고소한 맛 만. 팀입니다 네. 자, 어느 팀 논리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들어보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아, 좋아! 저는 어 일단 살짝 약하게 뭐 고삼차 마실 생각으로 조금 논리가 있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재미없어정원이 네, 아, 형이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여러분, 카라멜은 달달하잖아요 그렇죠, 달죠 달달한 걸 먹으면 사람 기분도 같이 달달해집니다 음, 좋아지죠? 그치.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같이 자상해지고 다정해지고 음. 뭔가 그 성격조차도 이렇게 예민해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변하죠 아. 어? 이 친구 되게 자상하네? 어? 이 친구 다정하네? 달달해. 팝콘 하나 먹었다고 <웃음> 써, 스윗가이 스윗가이가 <웃음> 될수 있습니다 그쪽엔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반면 고소한 맛은 뭐 그냥 뭐 고소함만 먹으면 좀 사람도 좀 약간 밍밍해지고 그냥 고소한 그게 끝이지 않을까 그, 그 그러니까. 나는 뭐 자, 형은, 형은 지금 자 반박 불가능합니다 반박, 지금 반박 네. 아, 못해요? 네지금안 돼요 달달해지면 정한이형 말대로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네 도겸 씨네 인스타 팔로우 좀 그렇죠? 좀 부진합니다 <웃음> <웃음> 이때 뭐라 그러죠? 달달한 캐러멜 팝콘을 먹으면 자상해지고 가정해지고 다양한 매력이 생기면서 <웃음> 인스타 팔로우 수가? 팝콘. 팀 바꿔도 될까요? 아니죠. 저렇게 일, 형의 팔로우를 건드는 사람들 형이 고소한 팝콘을 먹고 고소하게 읽겨줘야죠. 그러면은 저희는 달달한 팝콘을 먹고 당근이 올라가서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고소한 맛팀. 네, 일단 저분은 지금 인생의 쓴 맛을 못 느낀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단단해질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사기를 당합니다 요즘. 요즘 형어떠시입니까 위험해요. 뭐 위험해요. 뭐죠 고소해야 돼요. 그렇죠. 저희도 고소한 맛이 <웃음> 보여요 그래서 고소하고 이 사람이 잡혀가 그럼 마음이 어때요? 고소하죠 고소한 맛이에요 이미 승관 씨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로 보이고 진 거예요 그럼 저도 진 건가요? 어네 정음이 이어로 갈 거면 끝도 없다는 아, 거죠 제가 한번 어, 아직 저희 잘... 저희 네. 잘안 끝났어요 네. 아, <웃음> <웃음> 아까, 아까 당분이 올라가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당분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 일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요즘에는 이제 보통 팝콘을 먹을 때는 심지어 콜라까지 먹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카라멜 팝콘에 콜라. 이것은 당분 플러스 당분입니다. 아 그런데 위험해. 그런데 문제는 안 좋아. 긍정 플러스 긍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긍정 부정이죠. 부정이죠. 강한 부정. 긍정은 강한 부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즉슨 카라멜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 네. 당분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분과 당분이 만나면서 기분이 안좋아지고 안안안 그리고요 그쵸? 그리고 콜라와 카라멜 팝콘을 먹으면 집 가면 너무 찝찝해요 그 배에 낀것 같이 저만 합니까아왜 예. 아, 너무 잘하는 것처럼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멜 마팀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 앉으시죠 <웃음> 저는 믿어요 저는 운명 믿습니다 아니, 아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운명의 짝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개를 하신다고요? <웃음> 여기서? <이게 웃음> 네? 자 여러분 달콤한 캐러멜을 먹으면 달콤해집니다 여러분 <웃음> 여러분 새콤달콤이는게 있죠? 넥타이가 노란데 셔츠가 하얘요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할게요 <웃음> 어, 여기에서 아까 전에 뭐 <웃음> 아니요 저희 들어주려 했는데 끝났나요? <웃음> 우리가 길을 눌렀어 뭐 달달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1차원 쪽이라고 하셨는데 고소한 걸 먹어서 고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는 1 차원이라고 생각을 1차원 하는데 와중에 선전요 어 얘기할 때는 네네. 제대로 들어주세요. 뭐 제대로. 뭐 <웃음> 네. 네. <웃음> 영화, <웃음> 네. 영화관을 예를 드렸는데 팝콘 먹을 때 아까 콜라 드신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안 먹습니다. 아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아무튼 콜라에 카라멜 색소가 들어갑니다. 네. <웃음> 나도 압니다. <웃음> 그럼 고산 팝콘 플러스 콜라를 먹으면 뱃 속에 합쳐져서 사실 카라멜 팝콘이 됩니다. 네? 저희, 저희 팬들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그 고소한 맛을 먹으면 짜단 말이에요 짜니까 마실 걸 찾게 되죠 영화를 보는데 네. 콜라를 계속 마시다 보면 화장실을 또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짠 맛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또 화장실 갔다 오면영화보 영화 시간도 놓치고 어? 힘은 힘대로 들고 근데 너무 타당하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들어봐요겠 네, 여기에서 끝까지 들어봐요 아, 좀, 그러면은 좀, 좀 이상한 거 얘기해줘 빨리 그러면 이제 남들보다 표값도 두 배로 들고 낭비 벽에 빠질 수 있어서 어떤 벽이요? 가난댕이가될수 있다 가난댕이네 아 민규 씨요 고소한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그럼 고소공포증 있는 거 거짓말이네요 어, 고소공포증이 놀랐죠? 없는 거래요 네. 반박하겠습니다 아. 민규 형 우리 나랑 어제 번지점프 했잖아 기억 안 나? 번지점프 편의 김민규 겁먹은 짤을 하이라이트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 두개 와. 와, 와 반박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고잉 세븐틴 스카이다이빙 편에서 민규는 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인정합니다 그럼 인정합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정합이다요 그럼 인정합니다. 그럼 인정합니다 에스쿱스 씨 반박할게요 네 당신 예. 캐러멜 티비죠 네 당신 캐머라 아닙니까? 그래서 캐러멜 티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웃음> <안 됐어요.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버논이가 지금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버논 바라니다 버논이 공부 열심히 네. 해주요 고소한 것들 얘기해주세요 자 아까 팝콘 보면서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yeah, yeah. 카라멜 팝콘을 먹으면 손이 어떻게 되죠? 묻죠 끈적거려요 저는 손을 뭐, 안 띄서 먹습니다 통사요그 <웃음> 어떤 카라멜 팝콘을 먹어도 무조건 손으로 먹잖아요? 그쵸. 끈적거려 젓가락으로 먹지 않는 이상 손은 끈적거려요 이눈막 쳐야 되고 막그죠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이 끈적거리잖아요 아유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한테 묻혀요 집중, 집중 안 되죠 영화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물티슈를 쓰죠 그렇게 옆 사람에게 물티슈를 빌리는 행위조차 다른 사람에게까지 집중을 방해하는 그렇죠 아 이거다! 됐어 이겼어 이거는 아, 말이 너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영화를 볼때 아, 집중을 하지 않는 사람이랑 보는 걸 가장 싫어. 아, 아, 아, 나 너무 나그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얘기 끝나셨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아직, 아직 남았다고요 오늘 잘안 풀리네요 <웃음> 어, 잘안 풀리네 <웃음> 자 일단 잠깐만요 승환씨 집중하실게요 자 멤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쓰이는 건 맥북과 아이패드 뿐인데 핸드폰을 왜 쓰시는 거죠? 그럽니까 저는 개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누구랑 톡 하는 거죠? 오대 미각을 외치시는 거죠? 오대 <웃음> 미각 이게 나중왜질것 같아서? 이 판도를 바꿀 것 같애요 보쌈 파코한테 당할 것 같아서?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논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럼 그 미각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제가... 다고요 왜요? 그럼 그비각에 대해서 그럼 그비각에 대해서 <웃음> 제가 <웃음> 아니 왜왜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말할 게많나 봐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많아요. <웃음> 자 일단 승고하씨 나오셨으니까 민규 씨부터 할게요 <웃음> 정환 씨네 친구 중에 소키운 친구 있습니까? 소 키우는 친구 있죠 그 친구 소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운지 아십니까? 자 헤헤 <웃음> 소소고고소고소 고! <웃음> 고, <소. 웃음> <고, 소. 웃음> 그 친구는 무조건 고소한 팝콘을 좋아해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어. 그 친구는 소에게 고소한 팝콘을 주고 손은 고소해서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고소한 이, 고소한 이 질문에 이어서 아, 고소한 팝콘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웃음>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소고 소고! <웃음> 소고. <웃음> 씨! <대박>. 에스카르버 기대할게요 <웃음> 아, <웃음> 자, 좋습니다 아, 진 이마까지 안 하려고 자,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네, 이마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호시가 단단히 화났습니다, 지금 고소한 맛에 짠맛도 있습니다 짭짤 고소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짠돌이 됩니다 짠돌이 같은 소리 하네? 명호야! <웃음>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잠깐만요 <웃음> 반박은 안 되는데 매트 좋았어요 오케이 <웃음> <웃음> 당신 <웃음> 지금 정말 짠돌이 같은 소리 예의가 소리. 없네요 <웃음> 자준씨 얘기해 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캐러메 자 캐러메 이거는 <웃음> 뭐, 뭐예요? 캐러캐러야 <웃음> <웃음> 캐러. <웃음> <웃음>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웃음>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건 강적이다 <웃음> 여러분 안 좋아요? 이걸 안 좋아한다고요? 야,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일 세다 와 박수! 와. 됐습니다 조수마팀 d a c 아 이게 <웃음> 이제 이게 주니어는 이길 수 없으니까 <웃음> 그 아까 너그 짠두리? <웃음> 어? <웃음> 인류 최초 조미료가 수금이에요 오오 인류의 근본 인류의 근본, 인류의 근본. <웃음> 당신 지금 인류의 근본 무시하는 게 예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아저 정도도 괜찮습니다 <웃음> 저 정도도 네. <웃음> 괜찮나요? <웃음> 어디까지 괜찮은 거죠? 아, 혹시 의견이 더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일단 아까 번호 씨가 네. 그 캬라멜을 이렇게 먹으면 손에 캬라멜무 무슨 끈적끈적해진다 했잖아요 겨울에 이제 옷에 보풀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떼질 수도 있고 그 집에 먼지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떼서 이렇게 이렇게 버리면 돼요. 와제 옷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버호씨 옷은 안하겠습니다자두팀다 네. 네. 모두 논리를다 펼치셨나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우주의 만물 법칙이라고 할수 있죠. 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은 항상 진화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오리지날, 오리지날은 맨 처음에 나온 걸 오리지날이라고 하죠. 그리고선 카라멜은 더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더 비싸죠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됐다고 할수 있죠 진화를 했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리지널을 어.. 어떻게 보면 오.. <웃음> 아니 듣고 있어요 아, 이거 강당히얘기하면 실패입니다 아, 아니 아니요 오리지널을 저는 어떻게 보면 오스트렐라 피테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한 맛을 먹는 사람은 오스트렐라 피테쿠스지 않나 <웃음> 맞습니다 네 근데 잠깐만요 아, 네맞습니다자 네, 진호 씨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정한 씨가 말하면서 캐러멜 팝콘의 단점을 드러내셨어요. 어, 어떤 거죠? 오, 오, 오 뭐야 뭐야 왜 자꾸 일어나는 거야? 아. 오스트레일피테쿠스 오스트 뭐라고요? <웃음> 뭐 뭐라고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근데 캐러멜 팝콘이 더 비싸다고 방금 비싸죠. 말씀하셨습니다. 더마있습니까더 비싼 팝콘을 먹을까요? 더싼 팝콘을 먹을까요? 아 맛있으면 아 비싼 팝콘을 먹죠. 맛있고 비싸고 가격이 먹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오, 200원. 일반 영화관이 아닌 아이맥스 영화관을 전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아까 고소한 팝콘을 먹으면 저희가 오스트라 피테쿠스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오스트라 피테쿠스예요 어? 그래요? 보여주세요 아, 동의된, 동의된 의견은 오스텔라. 아닙니다 저는요 <웃음> 저는 오스트라 피테쿠스인데요 도우씨 그럼 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 혀로 느끼는 미각의 종류가 몇 개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시죠? 웃기시네요 얼른 마무리 하시죠 <웃음> 마무리 했는데요? <웃음> 쓴맛, 단맛, 신맛 <심맛> 마무리 하시죠 <웃음> <웃음> 빨간맛 <웃음> 마무리 하시죠 다음 거 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 아, 지금 아. 다들 피곤한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양팀 모두 더 이상 패치칠 <웃음> 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주제입니다 화성으로의 이주가 시작됐다 당신의 선택은 지구에 남아야 한다 화성에 가야 한다 단 1년에 1억 명씩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분들 기준 왼편이 지구팀, 오른편이 화성팀입니다 자 그럼 어느 팀 논리부터 들어볼까요? 지구! 지구! 지구! 네 좋습니다 지구팀 <웃음> 화성이 사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말해주세요 불화요 화가 많은 성의 약자예요 맞아요 거기에 가면 네? 네. 화가 많아져요, 많아져요. 왜냐하면 산소가 그 H, H33인가 보아 어, H33? H33 맞죠. 그런 게좀 많아가지고. 전지요 이게 숨, 그러니까 숨을 쉬면 쉴수록. 화나게 하는 성분이에요. 숨을 쉴수록. 이게 네네. 사람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민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 사람이랑 다투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구에서 평화롭게 제가 아는, 제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세요. 저도 어, 그렇게 왜? 디노 씨 화성이 모시고 쉽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웃음> 한번 하 얘기해주세요. 지구가 지금 약해지니까 저희가 화성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어, 잠깐만요. 커피 내려 놓고 마실까요? 자, 제 타이밍이에요. 이거 그 시간은 잘려. 아니, 다시 말씀하시죠. <웃음> 여러분, 지구가 지금 약해지니까 저희가 화성으로 떠나고 화성으로 매년 이런 러씩 지금. 어, 너 같은 있을까? 팀이었구나. 또 졌어. 너 날이 안 나와 봐. 지구가 약해진다. 그게 당신 때문에죠. 내가 <웃음> <웃음> 네, 봤을 <때> 오늘은 아닌 <웃음> 거 같아. <웃음> 나 이거 방송 기대는 네. 어, 안 해요. 아, 아요안 들을 거 같아요. 나이 방송 안 기다릴 거같아 그럴 거 같아. 재판장님. 네, 네. 저 사회자인데요. 재판장님. <웃음> <제> <웃음> 사회자인데요. 눈 식해서 화성은 네. 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라 했죠. 화가 많은 사람에 화가 많아진다. 화가 많아진다. 지구는 뭔지 아십니까? 지구는 뭐죠? 지만 생각하는 구 사람들. 구 사람들. 바로 지구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가득하단 말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지구가 약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지구력도 약해져서 공공할 때 힘듭니다 <웃음> 아 좋습니다 자 바로 반박 들어가겠습니다 안 끝났는데요 좀 여유롭게 좀 기다리세요 하시죠. 아 미안합니다 미어나 못해요 네, <웃음> 벌써부터 화가 많은데 아, 지구나 화성이랑 똑같다는 거죠 우선 하세요 자 <웃음> 지만 생각한다는 말씀에다 하잖아요 네. 당신 지금 화성 가는 것도 이기적인 거고 아니 나는 지금은 지구 남는 것도 이기적인 행동예요 근데, 근데 나는 <웃음> 지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네. 나는 지구를 지켜야 한다 잠시만요 반박하겠습니다 당신이 외계인일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까? 했었어 했었어? <웃음> 했었다고? <그걸 왜> <웃음> 반박이 너무 좋은데요 잠깐 나와주세요 왜요? 고, 고3 차주시기 <웃음> 네,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왜맞셔야 되죠? 아, 반박이 네, 네. 네. 훌륜해서 상이에요, 상 와, 진짜 씁니다, 와 <웃음> 반박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버우이가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너스 얘기해주세요 네, 방금 지구력에 대한 말씀 하셨어요 네지구력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네 화성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 네 이제 만들 없어요. 거예요 여러분 화성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박. 일단 들어보시죠 아니요,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화성력이 없는 상태로 화성을 가게 되면 화성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화성에 가신 분들은 그냥 다 네? 골까닥 하시는 거예요 네? 골까닥이라니 이 <웃음> 사람아 허한말이 나오고 있는 거, 거 같은데 표현이 위험합니다 네. <웃음> 네. 여러분 <웃음> <이렇게> 지금 이논리나이도 <웃음> 되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다 이기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캐럿들 웃겨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캐럿을 위해 제 생각엔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거 같은데 자꾸 지구 얘기하고 그러면 은이 승부에서 지구 그럽니다 앉으시고 고맙다. 계속 지구 지구 고집하니까 지구만 있는 거죠 민규 <웃음> 씨 죄송한데 바지 좀만 내려주시겠어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 양말이랑 바지 사이에 살까지 보이는 네. 게불편하 네. 되게 네. 부담스러워요자 <웃음> 네. 저분 여기서 얘기해주세요 <웃음> 네. 정말 화성스럽네요 잠시만요 기아 형 허리지 마십시오 왜왜 왜, <웃음> 검은색 가지고 자 좋습니다 아, 얘기해주세요 자 아까 보는 씨께서 얘기하셨던 화성력이란 단어는 없다 그 말부터 이미 틀린 얘기입니다. 그쵸? 저희가 바로 화성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한. 잠깐만요, 화성이 한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반박 두 가지 마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대들이 반박을 하면 할수록 무식한 걸 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순간. 아, 아, 그쪽, 팀. 팀. 그쪽 팀에 화성력이 없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음악에는 화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화성이 없다면 음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음악이 존재하지 않다면 가수가 있을 수가 아,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가수가 있을 수는 없다. 세븐틴이 있을 수 없었겠죠. 아, 그렇다면 캐롯들을 만날 수 없었을 아, 것입니다. 아, 어떡해 나 여기 나 아, 몰라. 화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더 이상 말안 해. 네, 좋습니다.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멋있네요. 지구력이 없다면 춤은 어떻게 추실 겁니까? 어 지구력이 없는 건 그분들 이 지구의 살기까지 지구력이 있죠. 지구력인데,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지구 그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저한번더해주시니까네해 <웃음> 주세요. 그냥 일 년에 1억 명씩 옮겨지잖아요. 겨우가 오게 다 돼요. 가요. 네. 기분 좋게 가시죠. 잠깐만요. 화성에 그거 번질 수 있어요? 이제 만들어야죠. 거기에 전기줄 있어요? 노지. 와이파이 돼요? 승관이 와이파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형 잘하는. 거. 화성 가면 와이파이도 안 돼요? 없어요. 거기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화성파이라고. 좋죠. 어요 근데 왜 지구는 왜 와이파이죠? 지구는 이제 그거는 이제 와이, 와이, 와이, so serious. 아니 근데 이게 이어 다 하나 있거든요. 네. 지구 이제 계속 사람을 계속 매년 일억일억씩가잖아요 1억 음. 그러면 한 7, 80년 되면 나만 지구에서 살아 그러면 내가 진짜 초량 하고 싶은 예능을 할수 있어요 지구 편나 그래. 혼자 산다 이 얼마나 신선한 콘텐츠입니까? 혼자 촬영을 하고 혼자 방송을 내보내서 혼자, 혼자 그리고 그리고그 와이파이와 와이파이의 합작으로 화성 시민들이 지구에서 있어요. 나 혼자 산다를 시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률이 몇 퍼센트? 100% 아. 이런 말다 있죠? 시청률 100% 달할 수 있는 애는 없습니다 민규 씨. 집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구에? 없죠? 있다니까요 화성가 있습,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웃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산이 얼마인데아 <웃음> <한데>. 자산가구나 <웃음> 너무 많습니다 그거 내가 가져야겠다 화성으로 가니까 <웃음> 자주씨 얘기해주세요 이제 1년당 2억 명 중에서 캐로드 과연 몇 명이지? 어, 든든해 든든해. 생각했어. 너무, 디디레, 너무 디디레, 많죠. 디디레. 굉장히 많죠. <웃음> 지구에서 혼자 할 거야? <웃음> 캐로드 다 화성 가는데. 우와! 아! 캐로드를 왜다 화성 가죠? 아, 혼자 남 겠다 그랬잖아. <웃음> 화성 가서 캐로드과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지. 그렇지? 사도할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자, 맞죠 지구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거야? 아, 나 계속 문준이랑 앉지 할래? 아 좋습니다 <웃음> 그거는 진짜 이기죽은 거야 근데, 자,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캐럿들이 왜 화성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아까 명호가 혼자 남아있을 거라고 그랬거든 <웃음> 그거는 모든 인, 인구가 다 가야지 <웃음>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제일 못된 분은 당신입니다 왜요? 왜요? 그렇게 화성화성 화성 거리던 분이네 음. 화성화성 그랬던 분이 이제 화성 화성화성 <웃음> 화성 거리던 분이 <웃음> 이제 화성 화성은 싫다 저는 화성에 살아봤으니까 말할 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화성이 살아봤으니까 화성이 싫다. 가지 어, 말라고. 화성이 싫다. 그럼 응. 그럼 승관 씨는 평소에 제주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왜 그렇게 하셨죠? 그런 제주도만 안려고 삼다수.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웃음> 승관이 형 광고를 찍어야 돼요. 왜 기승전 광고놀이냐고? <웃음> 제주 삼다수. 승관 씨 고향이 어디죠? 고향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죠. 네. 제주도가 어디에 있어요? 어 지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웃음> 네. 그걸 버리고 뭐 고향을 버리고 화석을 가실 거라고요? 아 나는 익산 못 버려. 야, 되게 웃긴 게 해. 하나 걸리면. 진짜. 야. <웃음> <내가 있어>. 지금. <웃음> 하나하나가 소중해 지금. 즐리웃긴다 그럼 여기는 다 고향을 어. 버리고 오신 분들이죠. 저저 그리고 아까 전에 승관 씨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아, 승관, 승관 씨 어머니는 화성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난난 와, 난 엄마 와, 뭔지 아시죠? 와, 와, 와, 와, 저희 어머님 성함은 좌계화입니다. 성은 좌씨. 좌계화 <웃음> 성좌 <성은> 좌씨화 <웃음> 좌씨 화성좌 화성 좌가 뭔지 아시죠? 그 분야에. 답을 말하는 거죠. 맞죠? 화성 좋아요. 맞죠? 화성 좋아. <웃음> 거기서도 양념게장 <예정> 해드릴게요. 여러분. 양념게장 화성 좋아. 자, 자 논리가 더 있나요? 자, 지구에서 어. 화성으로 가는데 뭘 타고 갈까요? 비행기 KTX. <웃음> 걸어가요. SRT. <웃음> 승관 씨, 어, 저번에 우리 무인도 특집 했을 때배멀미를좀 하시는 것 같던데. <웃음> 과연 <웃음> 우주선? 멀미 괜찮으실까요? <웃음> 갑자기 아왜진 걱정을 <웃음> 해줘요? 이번 편에 멀미약 PPL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귀 밑에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요 귀 밑에 우리 진우 씨가 그런 하나 걱정거리 때문에 그런 걸 포기하는 사람이셨군요 승관 씨가 걱정돼서 그래요 어떤 아... 걱정이걱정미주니데왜 <웃음> 아, <우리가 걱정해줬는데. 웃음> 내가 걱정을 <웃음> 해주는데 그게 싫어? 제가, 난 멀미 걱정 안 해줘 멀미 걱정 좋습니다 <웃음> 네. 아, 어찌됐든 그냥 화성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지구는 조금, 조금씩 회복하게 될 겁니다 말이 되는 발만 해가지고 고삼차한번 먹어야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한번 드시고 오세요 아, 아니 저고삼차 좋아해요 <웃음> 먹으면 아 달라질걸요? 네. 너무 써요 <웃음> 네아 맛있는데요? 급수씨말좀 <웃음> 네. 아, 하시죠 졌습니다 뭘 어? 줘요? 뭘줬안 졌어요 그럼 우리 팀이 이렇게 지면 안 돼요 화성팀이 졌습니다 아 그렇죠 화성팀이 졌습니다 그렇죠? 아, 이유는 차, 차차 님가 해보던. 차차 님가. 나중에 꼭 말해줘야 돼요. 일단 뱉고 빠져나간다. 이유, 왜냐면 세유, 이미 오. 저희는 화성을 아, 갔다 온 사람이 있기, 있기 때문이에요. <목소리> 아 좋습니다. 먼지 아세요? 들어봐봐요. 한번 들어봐줘봐. 한번 들어봐줘. 들어줘 미국의 유명한 가수 브루노 마스 아시죠? 알죠. <목소리> 화성이 영어로 뭐죠? 마스. 마스입니다. 이미 화성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지구에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성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거는 우지 씨가 특히 반박을 못 하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땅이란 건 한정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단독주택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저는, 저는 아파트를 시, 좋아합니다 네. 너무 슬프다 뭐가 슬프시죠? 우리 때문에 지구가 점점 망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를 근데 그것 가면. 때문에 화성을 가고 나는 사실 지구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당신들도 화성 안 갔으면 좋겠어 아 제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 했는데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요 말씀해주세요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화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살고 있어요 <웃음> 이건 진짜 말안 하려는데 희망을 잃어버릴까 봐 지구가 곧 멸망합니다 <웃음> <그럼 망한> 잠깐만요 <웃음> <그게> 너무 극단적인데요? <웃음> 이건 고3차 각인데 이거. 고삼차 먹기 싫어요 단지 <웃음> 유튜브 컨텐츠 하나 때문에 지구 멸망론을 <웃음> 펼치신다고요 <웃음> 자동겸씨 논리는 인정 안 하도록 <웃음> 네. 하겠습니다 자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웃음> 여기서 <웃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봐봐 동겸이좀 미련 남은 거 봐. 아 <웃음>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BT 논리 나잇 와우. 팔 세, 육 세, 오늘 논리, 논리, 논리. 논리, 논리, 논리. 아 자기로 했잖아. 아, 아, 디노가 되는 거기 안되 디노 진짜 어정쩡하고 좋다 야. 야 너가 세졌다. <웃음> <들였다>. 다시 갈게요. 할거갈 거야. 알았어 이번다 같이 하자. 이번다 같이. 응다 음, 같이 할게. 어.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너쇼 SPT 논리나잇 아, <웃음> 아, <저>, 저... <웃음> 아, 아, 오늘 피그덕 되네 간단하네 고잉 웬만하면 오케이. 오프닝 세번을안 가는데 예전에도 똑같이 이건데? 자, 해, 가볼게요 디테일해졌어, 이제 아, 네.